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꿈을 키워 왔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할수있는 홍보 대사라서 정말 기고가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자스틱이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틱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어울림마다 동아리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. 아 저희가 앞으로 청소년 여러분들께 누구보다도 범을보이는 모습으로 아 선한 영, 영향력을 널리 네. 끼치는 그런 역할이 되었지 않겠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네. 저희가 홍보대사가 된 만큼 그 책임감을 갖고 매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항상 열심히 하는 저스피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스피였습니다. 너무 <laughs> 세요